안녕하십니까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전교육의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을 담당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제도전부 민경훈 과장입니다 지난 1탄에서는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집행유의사항,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구입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 중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창업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서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관 또는 케이스타트 t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창업기업의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 참여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이 비목은 창업, 즉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집행 가능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신규채용인력과 기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중 신규채용인력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창업기업이 고용인력에게 선지급한 후 주간기관에게 사업비 집행을 요청하거나 둘째, 주간 기간에 해당되는 월 일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인건비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고용인력의 인건비를 산정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 기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여 선정되신 분, 즉 창업기업 대표자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인건비를 지급받은 직원은 타 지원 사업의 현물로 활용 불가능하며 타 지원 사업에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창업, 사업자 등록 이후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급수수료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사업화 추진을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으로 세부적으로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법인설립비, 회계감사비, 세무회계비, 기술보호비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이전비란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비목으로 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 금액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 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기술 평가 비용 절감을 위해 특허청사나 한국발명지능의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격 산정 및 거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도 기술 이전비 집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비목으로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에 한해 참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는 창업 아이템 홍보를 위해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 또한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행사에 한해 참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험 인증비는 창업 사업화를 위한 시험 분석 및 제품, 시스템, 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세부 비목입니다. 시험인증비 집행을 위해서는 협약기간 내 인증이 완료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비는 사업화 추진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 및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비목입니다. 예비창업자분들과 1대1로 매칭되는 전담 멘토와 별개이며, 멘토링비는 멘토 1인당 1일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임차비는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서버 등을 임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비목입니다. 단순 이동 및 홍보를 위한 차량 임차를 위한 경비는 집행 불가하며 협약 기간 이내에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사업화를 위해 공장, 연구소 등 공간을 임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비목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과 업태에 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 운영 중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의 임대료로는 집행이 불가하며 또한 거주 형태 공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관리비료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코워킹 스페이스 등 공유 사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전대업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하나여월 단위 계약 시 집행이 가능하며 이 외의 전대차 계약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법인 설립비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비목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내 다른 강좌를 통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비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비 회계감사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으로 선정되신 모든 예비창업자께서는 회계감사비 비목을 필수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계감사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8만 1,818원을 필수로 계상하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세무회계비와 기술보호비는 각각 기장대행수수료 또는 기술임치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는 세부비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해당 세무비목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비입니다. 여비는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 추진 등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해외 이동 수단에 소요되는 실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해외 출장 전 주간 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국내 여비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창업 활동비를 편성 및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비는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창업기업 대표 및 기업에 소속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교육비가 환급되는 교육과정에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교육훈련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소속 여부 확인을 위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점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는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등 홍보물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마케팅 추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기준 1탄에서 설명드린 외주용역비 비목의 기준과 유의사항을 준용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광고선전, 마케팅 활동은 협약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오니 계획 수립 및 과업 설정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해당하는 실소유 비용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활동비는 창업준비활동 등에 필요한 여비, 문헌구입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으로 이 비목을 편성하신 예비창업자께서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자료 없이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중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창업활동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